안녕하세요. 연수당입니다. 네. 요즘 날씨가 쌀쌀하고 그러데 감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세요. <웃음> <웃음> 아 근데 난 비염이 너무 힘들어. 아 비염 갖고 어. 계셨어요? 응. 알레르기 비염. <웃음> 진짜 조심 만성질환입니다. 만성질환. 음, 저... 진짜 근데 비염 잘 고치는 데 있으면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웃음> <웃음>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웃음> 좋은 병원. 저 응, 병원을. 어 <웃음>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나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좀 낫다 이런 좀 공유 좀 해줘요. 나 <웃음> <난 웃음> 너무 고통스러워. 네 <웃음> 저희가 사주를 하나 가져왔는데 네네. 하나 봐주세요. 네. 네. 자, 이번에는 5번기를 좀 돌려서 좀 봐야 되겠다. 67년 병신생 7월 14일 이런 분들은요. 일부 종사를 못 한다고 하지. 지금도 나는 혼자인 걸로 좀 보여지고요. 가정이 일부 종사라면 한 번,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면사포 몇번 쓴다 그래. 음. 면사포 몇번 쓴다 그러면 결혼했다, 이혼했다. 결혼했다, 이혼했다. 결혼, 재혼, 이혼, 이런, 이런. 이런 것들이 좀, 그러니까 여자 팔자로는 좀 별로지. 힘들죠. 그리고 지금 이분의 성향이나 상황을 보면 앞으로도 뭔가 허덕이면서 살아야 돼. 허덕이면서. 이게 돈이든 사람이든. 건강이든 건강도 나는 굉장히 좀안 좋아 보이거든요. 건강요? 건강, 건강 굉장히 숨이 찹니다. 숨이 오. 차요. 음 응. 계속 딱 이거 사주 딱 적으니까 숨이 굉장히 차고 무슨 달리기 선수화처럼 계속 이게 심장이 벌까 그러니까 심장에서 숨이 차는 거 있지. 음. 좀 건강 중심도좀 하셔야 될 거고. 이분이 지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금 67이면 이제 노년을 중년을 좀 편안하게 봐야 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좀 아직까지도 이렇게 경제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근데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빚이라든지 어떤 빚이라면 돈도 될수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빚진 거에 대해서 계속 좀 오랜 기간 좀 갚아나가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좀 음. 보여지거든요 음. 자기가 뭐 스스로 떠맡았든지 가지고 왔던지 뭔가 이제 좀 회피하고 도피할 수 있던 상황에서 그걸 좀안 피하고 자기가 좀 받아들이는 것 같아 음. 그리고 음. 뭔가 자기가 할 수가 그러니까 여자라고 했잖아요. 네. 어 직업적인 외에 그니까 손이 야무지질 못해요. 이런 분들은. 그게 무슨 말? 야무지질 못하다는 건 어떤 이제 집안 살림이라든지 그니까 우리가 손끝에 살이 있는 사람들 살이 있다 그러거든. 음. 근데 멀쩡한 뭐 기계를 만들어도 고장이 나고 어. 어. <웃음> 집안 살림도 못 하고 뭔가 음식도 못 만들고. 그니까 이게.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약간 손에 살이 좀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근데 이런 분들은 어찌 보면 그냥 자기의 끼 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끼로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좀 보여지죠. 근데 그 외의 것들은 진짜 왜 젠뱅이에요. 젠뱅이란 뜻 알아요? <웃음> 뭔가 어, 뭔가 부족하고 안 되는 사람들. 좀 그래 보여 근데 약간 모질란 건 아닌데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건지 이 나이 먹도록 너무 순수하게 멍청하게 산 건지 자기 분야에선 자기가 할수 있는 직업에 대해서는 뭔가 확실해요 확실하지만 그 외의 것들이 그래서 뭔가 좀 누구한테 좀 당하는 꼴이 되죠 당하가 그러니까 당하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 뭐 사기를 당하든 무슨 응? 남들 남들한테 무슨 응? 뒤통수를 맞든 배신을 당하든 이런 것들 좀 안타깝긴 하네. 근데 진짜 건강 조심하셔야 되겠다. 건강해야 아, 뭐 뭐라도 계속 어? 정리를 하고 살아가지. 건 아니, 이분은 응. 올해는 좀 괜찮으신가? 아니요 올해 뿐만이 아니야 괜찮, 괜찮다는 괜찮건 내가 심신이 안정이 되고 뭔가 정리가 잘된 상황이 괜찮다고 하고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불안하죠 그리고 좀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진짜 보통은 내가 아홉 수에 삼재 이런 거 진짜 나쁘신 분 적용이 되시는 분들이 있고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은 진짜 나가는 삼재에 아홉 수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6십 아홉, 칠십 제 넘어갈 때쯤. 이번 금전운은 어때요? 금전이요? 굉장히 안 좋죠. 아 그래요? 얼마나 굉장히 안 좋다는 건? 굉장히,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도 다 털어 먹어야 되고, 엄, 네. 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빚잔치를 계속 해야 돼. 오... 내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네, 네. 내, 거인, 내, 거인 듯? 내 거, 내 거인 듯내거 아닌 음... 그런 빚잔치. 이분 아. 아픈... 아무튼, 아까 막한번 결혼 못 하고, 막두 번. 아, 걸고 네, 걸고 일부 종사 못 하죠. 그게 뭔가 본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본인이, 본인이 가지고 음. 있는 것도 있지. 음. 사주상으로 의 그런 사람들 이 있잖아요. 갖고 태어난 그런 것도 있고, 상황이 또 너무 무지하게 살았나 봐. 그러니까, 자기 일 외에는 이렇게 안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일 외에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세상 물정 모르는. 어. 그래서 사람들 한테좀 당하는. 이런 사람들은 사기 처먹기 쉽지. 진짜. 당하기가 쉽거든. 근데 네. 순수하다고 보기도 그렇고, 좀 너무 어떻게 보면 멍청한 거지. 어찌 보면. 음. 이게 긴장치라고 음. 하셨잖아요. 네. 그 끝이 뭘까요? 끝이요? 그 끝을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근데 그게 굉장히 오래 걸려. 얼마? 오래 걸려요. 근데 그게 금액 엄청 크지 않아요? 그쵸. 엄청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커. 그리고 이게 그만큼 내가 수익이 있으면 뭐야 그 이상민처럼, 응? 네. 이상민처럼 이렇게 갚아 나가면 되는데 그런 수익들이 굉장히 불안정해요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간다? 언제까지 이게 해결된다? 라고 진짜 미지수로 좀 보여지긴 해 그렇다고 그렇게 그런 돈들을 누가 선뜻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음, 이분이 누군지 말씀드리고 음. 물어볼게요 이분이 누구시냐면 옛날 가수이신 혜은이 아 감수강 부르신 분? 응. 맞아요 맞아요 맞죠? 네. 그래서 어어. 옛날에 엄청 잘 나가셨잖아요 그쵸 <웃음> 목소리 얼마나 간들어지고 얼마나 좋아 내가 이제... 그치 가수 혜은이은 누구나 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다 아는 젊은 애들 말고 <웃음> <웃음> 그렇지 어머. 이분이 이제. 근데 왜 이렇게 금전으로 힘들어해? 이게 그한번 결혼했다가 이혼하시고 나서 재혼하신 분이 있으신데 음, 음. 그 재혼하신 분이 배우. 어어 네네네 어 어. 아 어, 어. 어, 맞아. 그분, 그분이랑 하다가 그분이 이제 좀. 지금은 안 살죠. 해해혼하지 네? 않았어? 네안 살죠. 음. 그분이랑 살다가 이제 그분이 이제 좀사 사기 혐의로 좀 많이. 걸려있어요. 돈을 빌려가지고 안 갚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빚이 이렇게 보증서가지고 쌓인 거예요. <웃음> 완전.. 200억이래요? 오... 에? <웃음> 200억? 네, <에>, 억. 어. <웃음> 근데 이 사람, 김도현인 사람이잖아. 이 아저씨는 완전 사기꾼이야. 완전 사기꾼이야. <웃음> 맞아요. 맞아요. 이게 배우로서 우리가 TV 나와서 연예인이다, 배우다 라고 인식이 있는 거지, 완전 이, 완전 사기꾼이야. 완전 이게 기업화로 사기치는 그런가 봐. 맞아. 그리고 약간의, 약간, 어, 건달? 깡패? 오. 이런 것도 좀 있어 보여요. 어떤 조직? 자기가 거느리든지, 자기가 이렇게 만들든지 아니면 거기 속해 있는 어떤 조직 같은 걸로 계속 보여. 엄청난데? 이분이? 최근까지도사기를쳐가지고이사람깜이 음. 사람은 안 갔다 왔어? 은안 네. 네, 어. 어. 네. 갔다 왔어? 징역 년개은남은이 사람은 지금 이사람지 지금 이사람 지금 이사람지고이 사람은 지금 이사람이 사람은 지금 이이 사람은 지금 이이어람은이 사람은 이사람 근데 너무 재질이 나쁘다. 그래서 이분이랑 살다가 빚을 진 혜은이 씨가. 응, 음, 응. 음. 이번에. 근데 얼마 전에도 뭐 가족한테도 뭐집 사는데 돈을 이렇게 빌려줬다는데 그것도 이제 배신당했대요. 응. 음.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근데 혜은이 씨가 너무 바보처럼 살아. 나는 바보예요. 노래밖에 할줄 몰라요. 이런 것들? 어떤 수단 이게 이게 이 사람들이 부부 인연으로서 살긴 했지만 김동현 씨한테 이 혜은이는 어떤 수단이야 수단 방법. 음, 음. 어떻게 이게 배우자 인연으로 들어가 있어? 이 사람이 완전 이용해 먹은 거지. 그러니까 재질이 나쁘다 소리가 계속 나오지. 만났으면 안 되는 사이였네. 그쵸 절대. 근데 이 혜은 씨는 사람을 만났을 때 좋고 나쁘고가 없어 몰라. 진짜 우리가 사람 볼줄 모른다라는 사람들 이 있잖아요. 그 전형적인 케이스. 정말. 야, 씨. 어떡하냐? 이거 쉽게 해결 안 된다. 그렇다고 혜연이 씨가 지금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것도 아니고, 간간이 자기가 여태껏 노래 불렀던 것들, 어떻게, 왜, 왜, 왜 저작권이라는? 음, 왜, 왜. 노래 틀면 그것도 얼마씩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걸로 그렇다고 이분이 뭐 새로 앨범을 내겠어 뭘 하겠어 그런 계획도 지금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고 야 근데 돈도 돈이지만 혜연이 씨좀 건강 많이 챙기셔야 되겠다 가, 계속 숨이 차요 음, 음. 그것 때문에 뭐 스트레스성 공황장애 도 갖고 계신다고 하셔가지고 음, 음. 건강이 안 다행이죠. 다, 그 공황장애라면 다행이야. 이게 우울증으로 넘어가면 이게 우울증에 공황장애 같이 겹쳐버리면 자기 목숨 자기가 끊어. 이런 분들은 너무 어려서 어쩜 세상 바보같이 살았냐. 짠해라. 아타깝이혜은이씨가 건강 말고도 뭐, 물론 돈도 있겠지만 또 조심해야 될게또 있을까요? 근데 앞으로도 이게 계속, 어, 이, 이런 분들은 사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거짓을 얘기하는지, 진실을 얘기하는지 잘 구분을 못해. 사람 볼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약간 이제 이용을 잘 당하죠. 근데 이런 분, 그러니까 이게 진실을 얘기해도 한 번쯤, 두 번쯤,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번까지는 의심을 하고 해야 돼. 의심, 의심 너무 많은 사람들은 자기 게 자기가 걸려 넘어져. 근데, 이런 분들 의심을 안 한단 말이에요. 어, 그래? 어, 알겠어. 거의. 약간 이제 성향이나 성품도 그렇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사람에 대한 이제, 말, 말조심이 아니라 삼, 사람들이 어떤 제안이나 뭐 이렇게 하자 했을 때는 한번한열 번쯤은 의심을 하고, 노도 할수 있어요. 안 돼. 싫어. 안할 거야. 이런 이제 자기 의사 표현 이런 것들 좀잘 앞으로라도 앞으로라도 좀잘 표현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 이런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분들은 뭐차 조심을 할 거야, 돈 조심을 할 거야. 그건 아니거든. 근데 이 사람 진짜 나쁘다. 근데 응. 진짜 자기 공산당 같아요. 뭔가 혜연이 씨가 그런 순수함에 만났을까요? 이 김동현 씨라는 사람? 혜연이 씨가 김동현 씨를 만났을 때? 네. 김, 그치. 근데 어떤 이성 간으로도 끌렸을 수도 있고, 근데 이성으로 처음에 끌렸겠지만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난 동원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질이 나쁘지. 김동현 씨가? 어, 어. 음. 사람 이용을, 이용을 한 거잖아. 맞아요. 음. 음. 이용을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재질이 나빠요. 음. 나 아, 이거 꽤 많으신데, 이제 남은 인생이없고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조금. 이런 분들은 개가 천선 안 돼. 음. 어, 미안한데. 그쵸. 이, 이, 이분들 꽤 나이 있죠. 혜연이보다 그, 더 맞다. 많나? 그죠 근데 한번 이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었다면 멈췄겠지 근데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돈사고라든지 사람을 사기를 친다든지 어떤 꼬이, 꼬인다든지 꼬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자기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계속 반복적인 거거든요 자기의 이제 이름을 이용을 해서 근데 이게 자기가 한 번쯤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안 하는 게 맞지 근데 그게 그걸로 인해서 더 어떤 우리가 보이스피싱도 요즘에는 막 굉장히 정말 깜빡소가 넘어가듯이 진화를 하잖아? 네네네. 이분도 그래. 그러면 혜연이 씨 말년은요? 혜연이 씨 말년? 나는 안타깝지만 좀 편하다고 보이진 않아요. 돈도 잃어, 건강도 잃어, 사람도 잃어. 다 잃어요. 한 번에 왔구나? 응. 음. 안타깝네. 너무 모르고 살았어. 젊었을 때. 음. 젊었을 때잘 나가는 스타가 그럼요. 하루 아침에 한 다큰네요. 아유. 저그 뭐야 그분 그분 누구지 가수 있잖아. 심 신은아 신뭘 몰라. 누군지 말씀해주세요. 나도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 사람 정 정은아? 아뭐 몰라. 가수 있어. 그분도. 사기 맞고, 막병 얻어가지고, 엄청 이뻤는데, 지금 아파가지고, 막 엄청 부어가지고, 나. 아. 아휴. 잘 보냈으면 좋겠네. 연예인들도 참 안타까워. 대중이 얼굴을 알고 이름을 아니까. 근데, 별반, 일반 사람들이랑은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 더 힘들지. 건강 잘 챙기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